사실 저도 여러 분들 받았거든요 <웃음> 생님하셨어요어디 네. 네. 어디 어디저저 어, 할래요 선생님. 이게 그 기계에요? 네, 냉동지방 분해를 위한 기계고요 보에무라 <웃음> <제어> 있는... <웃음> Ребята, я приехала в больницу п л а с т и ч е с к о й хирургии на этой машин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является сервисом больницы п л а с т и ч е с к о й операции в Корее Вот, Как вы знаете,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больниц для п л а с т и ч е с к о й хирургии Пойдемте со мной, я покажу сегодня все Здравствуйте. <связь> Здравствуйте. <связь>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Меня зовут приятно, Валерия. Очень приятно, да. <связь> а <Да>, вы откуда? <связь> Я из России. Она из России, да. поэтому она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Да, но вы тоже очень хорошо говорите по-русски. Спасибо. А вы тут работаете? Я, к сожалению, здесь не работаю. Я работаю моделью в Корее. Но сегодня я бы хотела вам представить, показать эту клинику JK. Потому что мне она сама очень сильно нравится. А Вы т у т делали хирургию или операцию? Да, я делала процедуры. Как это т е п у р ь р а с с к а ж т е Делала разные лазеры а и липофилинг лица делала. О, ну вы здесь делали? Да, здесь, здесь, именно в этой а, клинике. А, да, тогда можете показать ы в мне, что тут? Потому что моим подписчикам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корейский Пластинская хирургия. М -м вообще, в принципе, вот эта клиника, она именно как бы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ем, да, иностранных пациентов. в с е у нас здесь а, присутствуют координаторы, да, могут говорить а, на различных языках, на русском, на английском, на китайском. То есть у нас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здесь а, перевод, да, на различные... О, отлично. к а пойдемте посмотрим. Давайте. О, что это за это такое? Это аппарат, вот здесь написано Tax Free. Text а, это аппарат для возврата налога. Да, все правильн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есть, а я советую тут делать, если вы найдете такой оранжевый аппарат, потому что в аэропорте очень сложно получить, да? Да, а э р о п о р т очень много занимает времени да. и очень сложно. Если вы видите, текстри обязательно что-то ч ч у у делайте. Вот,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сметика JK. самый такой большой плюс это то что здесь содержатся половые клетки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там находится спацентр может быть да я обожаю спа я тоже очень он пойдемте пойдемте о спа тут кафе еще кафе ну это корейский а ресторан да да здесь с д е л а н о специально так чтобы пациенты а иностранные да находясь здесь могли себя почувствовать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заведении Блин, а тут вообще массаж делают, да? Да, здесь делается массаж, различные процедуры, а чтобы уменьшить отёк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да? а а, -а. Да. можно м з н я т ь У меня всё р о с т <г> о <Ahí> <Joy> <ieht> И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процедуры на лицо тоже здесь делаются, да. вот как косметология. Посмотреть, здесь прям спа да находится. щ у к и Это офигенно круто. О, тут просто можно полежать и даже посмотреть да, телевизор. Это это для ног, да? да Чтобы убирать ног. отсек. 안녕 하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봤습니다. 아, 네. <웃음> 제가 좀 고민되는 부위가 팔 지방이에요. 저 이걸 아, 날아갈 수 있을 네. 것,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팔 지방 흡입을 제가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면 마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방 흡입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앉아 좀 음. 지방 분해 있을까요? 그 잠깐 확인 좀 살짝만 어, 네. 아, 네. 네. 이 정도는 많지는 않으시고요 이 정도는 사실은 <웃음> 네. 시술 받은 분도 느끼고 제가 보기에는 좀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보통 냉동지방 분해라는 네. 게 있어요 냉동 지방부네요. 네. 어떤 기계를 지방을 줄이고 싶은 부분에 딱 붙여놓으면은 그 기계가 그 부분의 지방 조직의 온도를 거의 뭐 영하에 가깝게 확 낮추면은 이렇게 한번 저온에 노출이 된 지방이 서서히 죽어 없어지게 되거든요. 와, 네. 그 아파요? 별로 아프지가 않고요. 그냥 네. 한 30분 정도 부위당 그냥 뭘 붙이고서 있는 건데 그 붙이고 있는 동안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통증 자체는 별로 없고요. 사실 여러분들 받았거든요. 지금 받았어요? 네. 어디 어디 아, 어디. 보여 드릴 순 없는데. 근데 이제 <웃음> 보여 드릴 없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받은 부분이 뭐 다시 뭐 요요 현상처럼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방 흡입을 한 것처럼 그냥 줄어든 채로. 어, 뭐, 저, 저 할래요, 계속 있어요. 저, 저 지금 할래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아, 이런 식으로 오, 되어 있는 네. 이 병원의 특 특혜... 외국인 환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아요, 외국인 어, 환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KAHF 인증이라는 걸 통과한 병원인데, 오. 이게 그 외국인 환자들을 전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각 언어별로 통역이 가능한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직접 일대일로 달라붙어서 이제 모든 걸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아 이런 언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장벽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 또 감염 등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수술실이랑 회복실 그리고 아주 최상급의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년간의 수술 성과로 특화 진료 분야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무사고로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 제도를 통과하기가 진짜 진짜 까다롭고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국가에서 직접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환자들이 왔을 때좀 마음 편히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AHF 네. 제도는 국내 유일의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평가 인증 제도이면서 외국인 환자한테 우수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 러시아 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러시아권, 뭐 러시아 카자흐스 뭐, 맞저요뭐 오지 베키스탄 이런 쪽에서 오즈베키스탄.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웃음> 제일 많아요? 네, 전체 비율 중에서 분들이 제일 많았던 <웃음> 것 같아요. Русские е н о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한국 와서 이제 가슴 성형을 하면서 눈 수술 지방국입다할수 있냐고 하루에 네. 그렇게 여러 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고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어, 전문 분야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수술하기로 하고 디자인 다한 다음 누우시면은 이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웃음> 와 너무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일주일 안에 할 수? 수술 자체는 는 하루 는? 안에 되고 이제 <웃음>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해도 일주일 정도. 아 수술. 네. 서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붓기가 음. 언제쯤 빠지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외국에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조금 웬만큼 큰 수술 여러 개를 다 하셔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2주 정도면은 고국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시고. 사람들이 이제 쌍커풀 라인을 바로잡아주는 교정술을 네. 많이 하시는데 다음날에 비행기 타면은 이게 실밥에 터져버릴까 봐 어, 실밥이 그... 있는 수술은 실밥은 뽑고 가시는 게 좋긴 하고요 얼굴 수술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일 안쪽으로 실밥을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너무 많이 괴롭혀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얼굴이 <웃음> 즐거운 <즐겁지가> 시간 <웃음> 끝나니까즐거워요겠습니다 <웃음> 네. 짜자. <웃음> я 네. переежу, <웃음> потому <웃음> что 네. буду <웃음> сейчас делать мои руки п о х о и н а о 이게 네, 냉동 지방 보내를 위한 기계고요. 이런 식으로 <웃음> 오, <무서워요>. 되어 있는요해 볼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해 볼까요? 네, 해 볼까요? сейчас <웃음> п р о е р я 살이 제일 많은 부위로 네. 여기에 맞춰서한요 정도 범위에 지방이 줄어들 거예요 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음 이사이거이이이 <뭐라는>... 지는 느낌이 드실 거요 힘들지 아. 않으셨죠? 어, 네, 네. 안 아픈데 지방이 없어지게 기다릴게요 지방 아, 없어지는 건한두달 네. 정도? 두달 아, 정도? 네, 아. 두달 동안 다이어트하시면 더 좋고요 그냥 아. 가만히 계셔도 빠질 겁니다 아, 운동해도 돼요? 운동 내일부터 당장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아, 네. 네. 네, 뭐 움직이는 거에 제한이 날건 전혀 없으세요 아, 네, 감천 네, 네. 네. 네. 네. 다음에 또 할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되게 호텔 같아요. 네, 호텔 형식의 입원실입니다. 24시간 항상 운영을 하고요. 외국인 환자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이런 호텔식 룸을 만들었고, 그리고 원장님도 회진을. 하시고 항상 옆에서 통역분도 상세계시 아 곳이에요 그럼 24시간 통역분도 같이 있는가오 음, 네, 네. 신기하네요 되게.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리셉션 같이 해놔가 가지고. 아 모션을 리지 모심 모심 모심 이 너무 요 Прямо как гостиница, к о в а р я т 24 часа круглосуточно. Миссисстра с у щ е с т в у е т тут, поэтому, когда у вас будет проблема, сразу можно позвонить и спросить. О, матрас тоже они хорошие получаются. А, это халат после душа, чтобы помыли, сушили тело. Прямо я такого не видела в Корее. И тут находится палатка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оэтому нужно в очень чистом состоянии войти. Поэтому т а к о й надо. Это палатка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пациенты лежат 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Игон Боджи? 근데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나요? 이거 인큐베이터까지 생겼는데? 아, 요거는 고압산소라는 장비인데요. 요거 어, 네. 고압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뭐 부종이라든지 붓기, 그리고 재생에 효과가 좋아서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어, 이게 이제 붓기, 수술 후 붓기 빼는데 이제 효과가 많이 좋아요? 어, 네,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서 음. 보통 들어가셔서 한 시간 후에 나오시면 환자분들이 어, 슬림해졌다 할 정도로 어. 조금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매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으셔서 보통 이제 해외 환자분들은 귀국 전에 빨리 케어하고 싶으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보통 많이 들은세요비행 아, 타기 전에 붓기 싹 빼놓고 네 이렇게 맞아요 타는...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в а наконец я спускалась. Я делала сегодня руки, ну для похудения, н е м н о ж к о тяжело, но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как врачи мне о т н о с и т с я и сервис работников, и техника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очень, как бы современный. Мне в общем лично понравилось. Кроме JK пластических руки,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сетить самые лучшие бани т ы в Корее, то я рекомендую обращаться п о л и ц е у которой есть сертификати К. Ну как можно найти? Это можно найти в корей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сайте. Там показывает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выбранные К. Я оставляю ссылку. Посмотрите прямо сейчас, пожалуйста. Тогда я поехала. Пока, до свидания!